l 안 t s go, f r o g g 여러분! 헌터 n t 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번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닥친대로 해루질해서 먹어보자! 자, 여러분, 오늘도 닥친대로 해루질을 할 건데요. 제가 항상 동해에서 닥친대로 해루질을 했는데, 오늘은 바로 어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서해로 가서 닥친대로 해루질해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바로 동해에서 서해 끝에서 끝으로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Let's go! 은혜야, 나 갔다 올게. 안와도 돼. 땡큐 여러분 치는 대로 회로 질려가지고 아직 뭘 먹을지 정하지 않으시면 일단 오늘은 서해 버전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동해에는 이제 잡는 게 조금 한정전이라 서해로 나왔는데 오늘 혼자 오지 않았어요 아눈 아 이랬기야 락이 오늘 많이 잡아줘 많이 먹야 어, 라... 되니까 은혜 미안해 아니, 은혜, 마, 마. 자 그리고 오늘 190만 유튜버 깨비님 같이 왔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신입 유튜버 보길입니다 보길튜브 복일 몇만이요 1만 1천이요 어 그래 알았어 이거 좀 들어 그러면 네.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즐겨 뭐냐면요 여기서 개까지랑 낙지 위주로 해가지고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잡아야 추배를하지 여러분 진짜 동해안는 다리에 벌써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뭐냐면요 바다 선인장이거든요 건들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시면 개널려인데 이거 약간 데이지색 노츄 로추... 우와, 이거 <그게> 뭐야? 이거 진짜 크다. 이게 보통 풀색 꽃 해변 말미자리 엄청 널려 있는데 이거 말미자 리 종류 아세요, 그러니? 아유잘 모르겠는데 니모 주고 싶다. 아 니모 주고 싶다고? 야, 오, 야, 들어가라. 자, 이런 애들은 못 먹으니까, 패스. 자, 여러오늘의 먹을 거리 찾았습니다. 이게, 동해안은 없는 게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칠개입니다, 칠개. 7개. 자,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게 칠개인데, 이것도 튀겨먹어 굉장히 맛있는데, 요거 면 잘못 먹으면은, 롯나비료리발 근데 비리도또 쳐먹어야지. 자, 일단 칠개 한 마리 킵하고, 이거 뭐요개처럼인가 잠깐만, 칠개, 더 거기 있어. 야, 야, 야. 아, 얘 파고 들어간다. 이거 보세요. 파지 마이 레이키야 이게 예전에 저 개불 잡을 때 약간, 이거 비슷한 거 계속 나와서 개불 새킨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만지면은 굉장히 끈적거립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흙도 붙어 있죠? 온몸이 끈적거리로 기때문 칠개 어디있어 가져갈게요 오우 야 이건 발만한 로추아 죄송해요 자 여러분 칠개 좀 잡아주시면 안 돼요? 저 칠개 먹게 아 칠개 엄청 많아요 아게 어, 그니까 아얘 애기 잡았네 야야 그런 말 하지마 진짜 큰거 많은데 어 일단 큰거 잡으면 나줄게 너가 쟤를 살릴 수 있을 수도 있어 자 여러분 깁스키 좀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칠개 또 나왔습니다 칠개 야야야 거기서 모를 줄 아냐? 어 아까보다 사이즈 크다 이로와 이래 기야 보길님 그래그래그래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열어 어, 뭐야 저거 누가 잡았니? 저렁브르가 롱부르가 잡았어? 렁브르가. 내 것보다 작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7개는 지금 여기 널리고 널린 것 같아요 뭐예요 뭐예요? 7개 아 7개 좋아 들어가 요요요요요 어, 어, 뭐야 골뱅이 네 기가 막히다 근데 작으니까 이리 와저 골뱅이는 안 잡을 거죠? 쟤깐해가지고 아, 에이 쟤깐했어 오요요요요 <웃음> 들어가라 야 여기 7개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 언니, 자 여기도 있고 야 그냥 널려있습니다 일로와 들어가 야너 뭐하니 너 어차피 뭐곧 뒤져 이렇게 잡힐거거든 자 마지막 슈기입니다 여러분 7개 더 이상 안 잡고 이제 개까제랑 낙제에 집중할게요 자야야야야야야 야야. 야야. 들어가 아칠개패스하려는데 얘가 크네 어어, 어, 뒤졌다. 자, 여러분. 해변에 강골 손님, 반개입니다, 반개. 밤개. 이 반개는 특이하게 옆으로 안 거고, 앞으로 걸어요. 너왜 이렇게 처박히냐? 작아서 앉아볼게요 그리고 제 개맛 없어요, 여러분. 야, 이거 소라 살아있네? 아, 자, 이 소라는 크기가 좀 아쉬워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저 여러분. 조개 큰데, 이런건 거의 다, 네, 그렇죠. 뒤져있어요. 지금 이 개가재랑 낙지 같은 경우에는, 뻘이 굉장히 좀 말랑말랑한 곳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되게 딱딱합니다. 이제 발이 좀 빠지는 곳에 가야, 개가재랑 낙지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쪽으로 한번 이동해볼게요. 그럼 제가 볼게요. 아, 꽃게요 꽃게. 꽃게 박하지 아, 아니고, 꽃게 새끼입니다, 여러분. 방금 탈피했네. 여러분, 이거 가자고 이게 진짜입니다. 자 여러분 찾았습니다 왜? 어, 왜? 음, 이런 게개까지 구멍이에요 이게 넣었을 때 다른 구멍에 연결되는 곳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여기다 여기다 자 여기 이렇게 주먹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요 개까지가 있으면 여기서 나와요 이 구멍 1풀0요어뭐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웃음> 들어가 <오> <웃음>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그냥 구멍을 계속하면 반대편에 이어진 구멍에 나와요 보셨어요? 제가 네. 오늘 개끗이 알려드릴게요 네. 자 갑시다 네. 어깨가 개 많이 올라갔네 지금 <웃음> 아, 따라오세요 <웃음> 요정도 구멍도 괜찮아요 이거를 쑤실 때 근처를 봐야 되거든요 물이 나오는지요? 네물 나오는 구멍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네 갈게요 어 뭐야 쑤셔 쑤셔 쑤셔 이건 1 0 0 안에 있으면 어얘 아니에요? 오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없는 구멍인가 보다 아 여기 뭐 있어요? 안에 뭐 잡혀요 잠시만 지금 꺼내고 있어요 네저개 네, 갈게요 리발 이게 딱 손가락 넣었을 때푹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여기도 여러분 지금 구멍 하나 있죠? 지금 여기서 물이 나오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보통 개구멍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구멍은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느낌 있죠 이런 느낌 아 근데 이거 아니다 이거는 집고튄거예요 여러분 반길 조금 큰 사이즈 있는데 야, 요정도면 딱한 마리만 이거 맛이 없는데 가져가서 아예여기있다아 그래, 그래 그래 열어 어, 들어가라 이 구멍 오 이런거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막혀있다 아 이거 이거 폐가에요 폐가 어, 이 구멍 좀 시원시원하네 오찾았다찾았다 찾았다. 보세요 여기 누면은 자 여기 올라오죠 이거는 안에 있기만 하면 1 0 0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 그럼 저기로 튀어나올거야 나와 나올 때 되는데 제발 와 거의 고등학교 때 이후로 이렇게 열심히 처음 해보네 빨간색 뭐 하나 들어갔다 나왔는데?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아! 아! 아! 아! 이따 그랬죠? 오 다시 보이는데? <웃음> 아 힘들어요 이 어깨 다 먹겠다 이거 100% 이거 100% 100% 자 이제 여기서 나올 거예요 천천히 파면서 100%. 앞으로 가도 괜찮아요 계속 펌프질만 펌프질만 나 힘들어 힘들어요? 뭐?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거아뭐해어요아이 <웃음> 정도 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건가? 아 탈출구멍이다 이거 없나 봐요 고생했어요 오 그래 해보세요 자 고고 응. 이거 진짜 나와야 돼 제발 <웃음> 혹시 안에서 부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웃음> 없어요? 어, 어, 어. 어? 아, 나 결혼했어 임마 아. 아. <웃음> 미러덕이다 이거 오 그러네 조그만 거 있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아비해 보이냐 이거 파는 거왜 <웃음> <웃음> 이렇게 아비해 보이지? 이건 개고문 같은데 근데 여기 나오는데 여기 그물 나오긴 하는데 오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어어, 야, 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야, 들어가! 되게 귀엽다, 미니미에서! 살려, 살려, 살려! 그래, 그래, 얘는 가자! 구멍이 크면 클수록 좀클것 같아! 어, 요 구멍 있죠, 요 구멍! 네. 직전으로 빠진 구멍! 아니에요! <웃음> 어, 뭐야! 그냥 나와있네! 아까 날 주네 아니죠? 오, 귀여워! 아까 오, 나... 어 뭐야? 뭐 풀어냈네 뭐, 어, 진짜 조그만데 화내 아얘안 예, 되겠다 가라 자 그럼 지금 개까지가 지금 잘안 잡히고 있어서 반개 큰거한마리부더 잡아 야야야 화내지 마 멋있게 생겼다 가져갈게 아 뭐야 그래 그래 그래 야, 야, 물 많이 튄다 들어가 요 구멍 있으면 대형 사이즈일 것 같은데 아 이런 구멍 아닌데 와 미치겠다 또안 나오고 있네 자이거뭐 나와라 리발레키 나와. 어, 이거 뭐 아니에요? 어 게임 들어. 자 여러분 돌 한번 들어볼게요. 돌밑에 낙지가 살고 있을 거 믿어도 있거든요. 오 셋. 어, 로즈 사지마 이래게. 오 어. 제발 이번에 나오자. 지금 몇 번째 실패냐? 가오 다 떨어졌어. 아유 씨. 아유 동해로 돌아갈래? 와 미치겠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첫번리 끌바리, 개급발이었어요. 잠깐만 이거 치기 왜 개급이야? 잡아야겠다. 뭐라도 먹어야지. 배고파 인마. 오길래 와 그래. 그래 들어가 어, 많이 잡았다 그래도 와 이거 꽃게다리 그냥 진짜 센 꽃게다리네 아 이거 썩었네 갑습니다 응. 먹을 수있어데야너 뭐해 혼자 위에 올라가서 바람 쐬니? 일로 와 이래 이끼야 오에 와 그래 들어가 와. 자 여러분 미친 왕구멍 발견했습니다 왕구멍 어디야 이거 100%인데 이거 100%예요 여러분 구멍 너무 좋아 곧 나와야 될 텐데 끝까지 가면 이긴다 나와 이래 이끼야 구멍 앞이야 손나와와 <웃음>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손가락 세개 령신인 것 같은데? 야, 너 칠개 왜 이렇게 크니? 잠깐 데려갈게. 맛있겠다. 화내지 마.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 너 버릴게. 여기 고모. 널 버릴 가치가 있어. 나와, 나와. 네, 없습니다, 여러분. 아, 칠개 괜히 버렸다. 자, 여러분, 여기 딱총새우가 나왔거든요. 자, 일로 와봐. 바람 때문에 안 보이네. 이게 딱총새우입니다. 얘 약간 얘네가 사냥을 할때 사라졌다. 전파를 짜요. 끝이에요. 와, 여러분, 굴파니까 큰놈 나왔습니다. 와, 얘 크죠? 어... 아, 있었다. 들어가. 아, 어, 제이코. 야, 얘 크다. 손가락이 거 지금 뺐거든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여러분, 이굴 파면은 구멍이 어디야? 저기, 저기. 저기. 이구이가든이 굴? 어, 어 나갔다, 나다 나갔다! 어. 어, 여기 크네! 이야! 어. 아우,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여기 있는 데만 있어요. 이 근처가 포인트! 이건 진짜 100% 개까지 구멍인데. 제발 나와, 똑 뛰어나와, 이래기야! 오케이! 하하! <웃음> 잡았어요! 야, 야, 야, 야, 야, 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개빈님! 개빈님! 복기라복기라 이렇게 어디 갔어? 빨리 와, 아파 죽겠어? 이렇게 나 물고 있어! 너 이래, 야 자, 여러분, 지금 개빈님이 무섭다고 혼자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까지는 그래도 꽤 많이 잡았고, 일단 육지로 가서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락이 빨리 와! 아너왜 이렇게 더럽냐, 빡치게. 아 이거 삼각대. 아이고, 뭐야, 가다 버려 보기로 어디 갔었어 아 여기 다습 어, 왜? 여기 헐레벌떡 나갔어 뭐가 무서웠어 얘 말라 비틀었어 어 팔팔하네 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개까지 다섯 마리 잡았는데 자 바로 들고 와서 바로 추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아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각 신대로 해를들려서 잡아왔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거의 다 갑각류는 급여를 잡았죠 이게 사실 두 종류 낙지를 조금 잡았어야 되는데 낙지는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맛있는 추베를 갑각류들로 오늘 한번 요리해볼 건데 너네 어떤 요리했으면 좋겠어? 라면에 넣어먹자 오케이 자 오늘 해물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물찜이요? 네 아... <웃음> 별로 안 좋아해? 아 라면 먹다고는데 <웃음> 싫어 여러분 해물찜인데 그냥 해물찜이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요 단호박 해물찜이다 잘었어요 편집 자 단호박 해물찜입니다 요 단호박을 반을 딱 잘라가지고 안에 구멍을 파서 그 안에 해물을 넣고 찜을 할 겁니다 이게 완전 맛있다고 하는데 먹어봤어? 응 먹어봤어? 응. 단호박 해물찜 먹어봤어? 응 은혜 별명이 벌구요 벌구 벌리면 바로 부라치는 느기자 <웃음> 근데 오늘 잡은 갑글로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보시면 개까지인데 얘는 스피어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갈고리가 있죠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게 지나가면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뿅 해가지고 사마귀처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바다의 사마귀라고 도 합니다 뿅뿅뿅자 그리고 이거는 단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앞으로 가는 개입니다 개는 보통 옆으로 이렇게 걷는데 얘는 앞으로 이렇게 걸어요 어쩌라고 꺼져 이거는 칠개라고 합니다 칠개 보시면요 집게가 굉장히 특이하죠 자 집게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물려도 뭐 그렇게 아프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튀겨먹 굉장히 맛있다고 요아참 그리고 여러분 요 반개는 제가 예전에 우리 칼국수 해먹었던 거 기억나? 놀러가서? 응. 그때 맛 어땠어? 로 같았어 <웃음> 엄청나게 아주 역해가지고요 이거는 근데 튀겨먹으면 또 맛있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이거 저 멀리 까지시고 바로 단호박 와라 자이 단호박을 한번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빨리 와왜 이렇게 민기적거려 워터야 하기 싫었어 <웃음> 하나 둘셋 워터야 오자, 소자소자 파지파지 야 이거 어떻게 잘라 근데? 너이 잘라봤어? 단호박? 어 그럼 너가 잘라라 할수 있지? 잘하면 월급 인상 그래 <웃음> 이렇게 뚜껑만 따는아에 아니, 아니 약간 뚜껑보다는 좀더 따는 느낌? 아니지 뚜껑만 따야지 뚜껑만 따면은 앞에 구덩이가 좁아지잖아야 여기다가 하면은 야다 흘러 넘쳐 이씨 네 마음대로 해요 쓱쓱쓱쓱쓱쓱야 <웃음> <웃음> 이거 내채널이 알지? <웃음> <웃음> 아니 잘리냐고 야 잘리는 거 맞아? 오 은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은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너손 나가 손나야톱 가져와 톱 뭔데? 톱 빵칼이자 빵칼 어? 잘된다 맞지? 으 <웃음> <웃음> 어깨 내려 걔 린타 같 내가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음 뭐야 아. 프라이야그램자 여러분 이렇게 팠으면 이 안에 씨를 다 제거해줘야 돼요 뭐랄스 마당에 저거 씨 뿌리면 음. 호박 나나? 뭐 어, 호박 나겠지? 나중에 바나나도 한번 통째로 묻어봐 자 여러분 이렇게 크게 구멍이 나았으면 일단 찌러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머 어머 왜왜 어. 휘레스 이거 어? 야 상마의 표정 봐봐 사랑나 <웃음> 미안해 엄마랑 주소 먹잖아 어떡해 노숙견이야 거짓견 찜기 띵 너가 <웃음> 해자 찜기 띵찌질 같았어 개찌질 같다 는네 저만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김이 올라오면요 자 요거를 오우씨 대략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쪄줍니다 라가리 봉쇄 여러분 이렇게 호박이 쪄지는 동안 잡아온 이 해산물들을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이번에는 훨씬 더 깨끗하게 씻어야 돼. 될... 뭐냐면 얘네가 갯벌을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잘못 손질했다가는 굉장히 지금 모래가 많이 씹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라가리 다 나가서 랑댕이 삭제 얘왜 이렇게 잘 잡았어? 얘 내가 다 잡았어 그러니까 왜안 부셨어? 왜 부셔? 또 원래 이거 잡을 때 부시잖아 너, 사람들 오해 사게 하지 마. 자, 여러분, 일단,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거머차. 자, 요런 거, 바로, 워터, 야! 해서, 조져, 조져, 조져, 조져, 조조 자, 여러분, 그리고, 갑으을조지지 무조건 칫솔로 조져야 돼요. 만약 칫솔로 제대로 못조지면뭐 걸려요? 비브리오페아. 그만좀해김은네 조져, 조져, 조져, 조 자, 여러분, 이렇게 깨끗이 있었으면, 여기다가, 자, 소금을 조금씩 이렇게 뿌려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금만으로 조금 아쉬우니까, 루추, 루추. 루추도 살짝, 살짝, 로져, 로져, 로져. 자, 여러분, 이렇게 해물이 절여진 동안, 같이 들어갈 야채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라르리라. 라삭, 고르동 라삭, 고르동 아무라이자 그리고 양나 가삭 가삭 가삭 서플레고르도라도서레자 그리고 슬라이스 쳐져있는 요 마늘 다라라라 자 여러분 다치들어간 야채는 요게 끝입니다 간단하죠? 오빠 왜저 뚜껑 버렸어 호박뚜껑? 어. 왜? 그 약간 예쁘게 이렇게 뚜껑 이렇게 세워져 내 채널에 예쁜 건 너밖에 없는데? 지렸다. <웃음> 결혼 생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아, 예. 요거 조심해지 될게야. 여러분 남편분들 이래요 먹고 삽니다. 아시죠? 그 진발이었어? 예! 호박 다 됐다. 호박 빨리. 빵빵빵빵 펀치. 엿어 버려. 와우, 와우. 이거 어떻게 들어? 안 뜨거워. 안 뜨겁다고? 어. 와세. 이걸 빼. 뜨겁지. 뜨겁지. 안 뜨거 왜 <웃음>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웃음> 자 여러분 호박 여기 테두리 제가 벗기다 그랬죠? 오 너무 잘 익었다 자 여러분 단호박을 찌면요 이렇게 안에 물이 생기거든요 저 물은 버리지 말고 같이 하면요 더욱더 풍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거 단호박은 상만아 일어나 강아지들한테 굉장히 좋은데 많이 주면 안 된대요 왜냐면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주면 럴사 같은 거좀할수 있대요 근데 은혜가 다 치울 거예요 상만 일로. 와 상만이 개인기 보여드릴게요 자. 너 얼굴 정리 좀해 카메라 나오는데 뭐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그만해, 좀 자, 상만 그만 혀좀핥다자 상만 아직 아닌데 손 옳지 아직 아직 엎드린 거 아니야 아직 엎드린 거 아니야 잠만 앉아 옳지 잠만 아직 아니야 계약합시다 옳지 계약하자 이쪽 계약 이쪽 손 계약 이쪽 손 <웃음> 계약 아니야 아니야 그냥 엎드려 봐 엎드려 옳지 잘했어 빵빵 빵. 옳지 이게 맞아요 빵 하면 하는 걸로 가르쳤거든요 <웃음> 초베르페 초베르 자, 여러분 이 단어 박은 상운에서 잠깐 조금 시켜주고 자 이제 이해산물도 바로 튀겨주러 갈게요 프라이팬 킹 <웃음> 개찐따세요 아 맞다 맞다 여러분 튀기기 전에 할거 있습니다 튀기기 전에 자 햄으로 튀길 때 들어갈 소스를 만들어 줄 겁니다 먼저 란장 한 큰술 자릴로르한 큰술 캐슈 한 큰술 자, 자 마지막으로 로 추장 한 큰술 그리고 바로 조조 조조 조조 조조 여러분 이렇게 소스가 다 완성됐으면 가자 아, 가자 다시 튀기러 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와 올리브유로 그냥 어너너너너너 no, no, no, no, no. 아주 파사타일거라서 조금 만약.. 할... 어? 그만 그만 그만 그만 하하자 <웃음> 여러분 기름에다가 주면 먼저 떡볶이 떡을 넣어줍니다 일단 해물치면는 이런 떡이 조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마늘이랑 양파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라 자 얘네 먼저 약간 향을 내주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정도 튀겨주면 아주 제일 소중게 터져버려서 3시간동안 운전해서 갔는데 개뻘에 날씨가 너무 안좋아가지고 원래는 더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조금밖에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로! 이장 이럴때 어때? 이럴때 보면은? 진짜 패고싶어 <웃음> 잘 가라. 자, 여러분, 많이 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빨리 넣어버릴게요. 자, 얘네들은 아주 바싹 튀겨줄 겁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달궈지면 약간 잡내작을 하기 위해 요 와인을 살짝. 아, 기분 좀 풀어. 와인 세거 사줄게. 자기 와인 먹는다고 지금 표정 되게 안 좋은. <웃음> 주먹 개찐따 같다. 와인 살짝. 자그러분 여러분 거 빠르게 파프리카 맞아 넣고 요 버터 있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넣고 잠깐 나가리 봉소에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정도 익으면은 아까 만들었던 소스 바로 들어가자 자 해물들이 소스 아주 잘 배기게 조줘도도도자 여러분 요정도 튀겼으면 바로 톤오프 여로 와야 이기야자 여러분 이제 이 잘익은 해산물들을 여기 안에 넣으면 됩니다 맛있을 것지 않아? 맛이 없을 거 같아 자 이제 액기스 레가제들호지 상식이 상순이 상마디까지자 여러분 이렇게 해산물 다 올렸으면 자 여기로 이걸 올리고 자 이거 치자 피즈를 쫙 뿌려줍니다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뿌려 뿌려 뿌려 뿌려 야! 빨리 주워 죄송합니다 월! 저렇게 올렸으면 가자 가자 가자 자 200도로 예열되어 있는 오븐을 열어버려 오 뭐야 손 조금 타게 했는데 닫아버려 너 얼굴 응. 나와? <웃음> 오 기가 막히게 안 나오네. 이상만 느껴있고거 나오. 자, 3분 저도 파이어! 돌아가는 거 봐라, 아주 예뻐. 라상야 라사야 땅이야. 이 엔드 엔드 바로 열어버려. 와우. 에이, 조심 조심 조심. 이거 옮겨야 되잖아. 아 빨리 하면 안뜨겁다고아못 <웃음> 하겠어. 너 한다고? 너 다쳐 은혜야. 일단 카메라 듣 자, 잠깐만 아직 가자고. 얘가 뜨거워. 밑에 철 절대 대면 안 돼. 철을 다 했어. 되었어? 응. 어. 그거 어쩔 수 없어. 과거니까. 와, 잘해. 뜨거. 어디? 창쳐 닿다. 괜찮아. 어디? 아, 이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닥친 대로 해물 재료로 단호박 해물찜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와. 개멋있는 사람들. 자 여러분, 뭐 거두 점이하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안 음, 예, 뜨겁네. 그지? 야, 야, 야. 최시를 왜 먹어? 네가 그걸 왜 먹어? 갑자기. 음. 치즈가 맛있어? 어. 진짜로? 나좀 먹어보자 자 그러면 치즈 먼저 먹어봐요 초베르 <웃음> 개맛있네 자 그러면 그러면 바로 요 개까지 있죠 자, 요 개까지 먹을 때어떻게하면 대가리 라삭 쳐버리고 꼬리도 라삭 쳐버리고 양 끝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요양 끝을 잘라줘야 됩니다 라삭 라삭 자 그러면 요거 남거든요 여기 껍질을 자 요렇게 살살살살 요렇게 벗기면 살만 나와요 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살을 먹으면 됩니다 자요살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개맛있다 은네요 진짜 아니 아니 요요 요 살이거든 요한번 먹어봐 먹기 쉬운 게 생겼었어 먹어봐 초베를아 <손, 웃음> 손가락 핥아서 아아침 냄새 나 맛있지? 응 <웃음> 음. 진짜 맛있지 이때까지 먹었던 해산물들이랑은 별이 다른 느낌으로 맛있는데 진짜로 그러면은 여러분 자데까지다 치우고 왜 손으로 먹어 아잠젓가아 아, 손으로 아 너무 야망인 같아 맞잖아 뭐라고? 맞잖아 초래 이기할자 여러분 일단 떡 먼저 먹어요 떡떡 떡, 떡, 떡이 굉장히 해물찜하면 떡이 뺄수 없잖아요 바로 먹어요 초베를 <웃음> 간이 미쳤어. 자 여러분, 요 칠개랑 아요 칠개 좀 떨린다. 왜냐면 요 칠개를 잘못 요리하면 굉장히 비리기 때문에 요 치즈랑 싸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와우, 먼저 먹어볼래? 어. 그래? 비릴 수도 있어. <웃음> 투베를아까만왜왜 왜, 왜? 너무 아파. 으으으으으 개더러. 와 소리 봐라. <웃음> 어때? 너는 좋아할 거 같아 어? 내가 좋아할 것 같다고? 너짜 비린내 나는 개 비린내가 나냐 안 나냐 이거지 괜찮은데? 진짜? 맛있어? 짜자 여러분 저는 짠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성인병도 걸릴 거라서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칠개 저는 좀 조그만 거 먹을게요 겁이 많아서 바로 먹이요 초베르 음스타일음맛있는네요 음,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게 어떤 맛이냐면요 제가 동해안 쫄장개는 많이 튀겨서 먹었었잖아요 걔네들보다 훨씬 더부드러워 갯벌에 사는 개만의 약간 그 갯벌 비린내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도 안 나요 너무 맛있는데 나는 넌짠것 때문에 단순히 음. 응. 여러분 그걸 참고로 알아주야야게 뭐냐면요 은혜가 되게 예민해요 입이 되게 예민해가지고 저랑 태국 한달 정도 여행을 갔었는데 30일 동안 한 25일 정도는 한국 시장 가서 추배를 했어요 <웃음> <웃음> 맞지? 아니야 된장찌개 찾고 막 태국 가서 저는 막 쌀국수 개 퍼먹고 이러는데 혼자 음, 음, 그네, 된장찌개 먹고 싶어. 그네, <웃음> 그러면은 이거 먹어봐. 아, 아, 반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이거 두 마리니까 너 먹고 나도 먹을게. 나도 먹을 거야, 나도 먹을 거야. 얘도 좀 바스라질 텐데 괜찮을 거야. 모르고? 먹을 수 있다고? 아니야, 일단 한 입에 넣고 한번 씹어봐. 어? <웃음> 야! <웃음> <웃음> 어? 잘렸다. 어, 맛있어 보이는데 안에 살? 음. 어때? 맛있어? 안에 살 맞. 안에 살 맛있어? <웃음> 돌 소리가 나. 여러분 <웃음> 돌 소리가 나는데 <웃음> 엄청 탁탁하구나 이거 어때? 못 먹어. 못 먹어? 응. 그럼 나안 먹어. 아니야 먹. <웃음>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자, 여러분 이거 버릴게요 여러분 이거 못 먹는 거라고 해서 먹어. 먹을게요 여러분 <웃음> 초베르 <웃음> <웃음> 사탕 같아. <웃음> <웃음> 아 이거 뭐야 개짜장. <웃음> 글쩍쩍... 와 이거 개짜장이 글쩍쩍... 베리 전 목련이 입인 게? 베리 석 먹어보셨어요? 뭐가? <웃음> 아니, 방귀를 지역 사람들은 튀겨서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원이? 이가 좋으신가 봐. 전부 다 그릴즈 하신 거 아니야? <웃음> 자, 그럼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치즈랑 떡이랑 칠기랑 해가지고 은혜가 마무리하고 끝낼게요. 나?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좀봐, 좀봐, 좀봐, 아니, 좀봐, 좀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줘봐줘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서 먹게하자. 가위바위보세니세니세니가위보니 아니, 아니, 보. 니 아니, 아니, 하나, 잠아만 아직 왜왜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이 하나, 하나, 하나, 하리 하나, 하리 하나, 하나, 하할수 있어, 있어. 하나, 어하하하 <웃음>